어떻게요? 아니요. 아, <웃음> <수 없죠. 웃음> 네. 오늘은 저하고 이제 그 이만희 정체 도대체 이만희가 누구냐? 네. 한번 에, 같이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만희에 대해서 신천지에서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이만희가 누구다? 한번 이야기해 보실수있어요 이만희가 대해서 내가 배운 것. 제가 하는 거는 네. 계시 전달 과정에서 네. 항상 이 뒷받아 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서 세이원이란 뜻이야. 또, 이만희를 가르쳐서 우리는 또, 신천지에서 뭐라 그래요? 약속에 먹자. 예은에 먹자. 아. 어, 또, 어, 뭐냐, 보이사 성령? 음. 그죠? 진례 성령? 그리고, 길, 초림 때는 길레비 사자라고 그래요. 초림 때 길레비 사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초림 때는 세리 요한이 누구를 지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응. 그죠? 음. 예수님 길레비 사자 세리 요한이 온 다음에 세리 요한이 그 오시죠. 음. 재림 때는 길레비 사자라고 그래요. 신천지에서 그렇지 유제열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예 오시죠 음... 네. 음. 초림 때도 그렇게 됐어니 초림 때도 아. 길레비 사자가 온 다음에 길레비 사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음. 누구를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음. 그죠? 제림 네. 때도 반복되니까 길레비 사자가 유제열이니까 약속의 목자가 됐든 어찌 됐든 누가 와야 돼 이제 이만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죠? 세이완도 이야기하고 예수, 세요 또이만희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음. 네. 우리 계시록 한 22장 23번 바볼까요네 페이지나요? 어270 페이지 한번보겠 네. 네. 네. 어제는 우리가 저하고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죠? 네. 그럼? 그럼 오늘 이제 22장에 빵 있을게요. 거 네. 자, 기 같, 같이 어떻게? 예, 예, 네, 네, 네. 그 같은 거고 이건 한페이지같필요 네. 네. 네. 네. 제일 그 27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요한 계시록 그게 있죠. 네. 거기서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서 보면 하나님말씀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에서천사에 천사에에게 요한에게 전달되그 말씀 지 자가 받는다그 5, 8장 1장 보면 하나 손에 있던 고에해또고서 천사에게 그리고 천서이되고전달그책 말씀이 라고에 있는 전 오리지널 같말고사람가는 지금 이제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만희시간 적은 거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전달 순서를 보니까 누게에게 예수님에게서 누구에게 네. 천사에게 승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누구에게? 종들에게 전해주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어, 신천지에서 지금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아, 그밑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계하과신천지내하나가 된다. 따라서 네. 하나님과 네. 예수님의 네. 자도시 네. 신천지에 있2절에보싸이 하나님과 예을자 그러므로 이긴 는 하나님과 예을 보자가 된다. 어쨌 이긴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지막도행복다 네, 그슨도서지어이제사그어 그, 어, 요한 그 자신이 요한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여기서 약속한 목자 이긴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음. 그죠? 어, 또 계속 볼게. 본장 장에생명간저 생명 생명 말씀으로 나사람가다요복음장 6, 8절말씀하 생명 남제자 의미하고 얼마나 되면 지는자중된 성도들을 말한다. 장 처음에는 만살 정도 본장의 생명 남 의미이다. 그리고 망국을 소송하는 생명의 물품, 생명에서 말씀해 증거하는 전보자들을 가르친다. 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망국을 소송해나 하는 이유는? 아담 범죄의 일지구터 마귀가 자기 멋대로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천사가 마귀를 무적행에 잡아 게되을이에도 망국을 자신을 미하지 못하기 위해 살아있다. 원래의 거룩한 성과 같은 범죄의 이런 신천지는 생명의 씨가 고등에서 생명망과 됐고, 육도가 지고 멸도 축발을 창조하여 달마에 육도가 열매를맺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처럼이땅도이루지로 있는 뜻이 네, 그래서이제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종들에게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지금 신천지들한테 증거되잖아요. 약속한 문자 이자를통 해서 네. 그래서 한 답이 1 4만 4천 아주고 그다음에 세셋으로 왕노로 등다라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서 말씀하는 실상이다는거요 예, 지금 어, 이만희 씨가 요한이고 네. 요한이 요한님에서 동시에 약속한 목자고 이긴자고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말을 씀 말을 듣고 네, 종들 네, 신천지인들을 통해서 1 3만 4천에 모아주고 음. 그 다음에 세세트로 왕노로 탐다 이게 이제 22장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죠 음. 자또 계속 어디 보시냐면 어, 그 밑에 천사는 그렇죠제 밑에 반 천사님 반에. 말하기를 속도자 네. 이래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증거했고 그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석도를올리는 이치과 이의 말씀을 지는 자가 보겠다고 하셨다 요한이 그시로 일장일자의 성별에 기록한 명확인 말씀니다 하나님 찾아가 초인 예수님께 오는 수렴 경제처럼 천사들은 요한에게 말신의 사건을 보며 주이며 설명해 주었다. 요한이 천사의 발표협들을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를 나눠 요한을 현재 선 상징인 자들과 일찍의 말을 지키는 자들가 함께 된 종인이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며 일찍의 예언의 말씀에 인공하지말았을 때가 가까운 이라고 하였다. 새 요한의 성명은 막중하다. 예수님께서 펼치신 하나님의 책을 받은 사람도 세행하는꿈이고 요한 계시부 전당의 사건을 보급된 그 설명들 사람도 세행하이다새 요한은 자신이 받은 말씀을 가르치며 자신이 받은 사건을증거해야 한다. 듣고 말하면 모든 성대는 세요완에게 계시게 말씀하그 사건의 진상에 관해 드려야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어그 이만희씨가 세요한이고 그 이긴사예요. 그죠? 그, 이, 여기서 보니까 세요한에게 가야 아, 임무가 음. 굉장히 중요하니까 세요한을 음. 통해서 이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봤을 때 배도 멸망사 건 다음에 누가 와요? 구원자 모죠. 음. 그 구원자 예수님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면 자, 그, 그 이만희씨는 새요한이에요 예수님이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면 자길례비 사자가 시초림, 재림 때 누구다 그랬어요 유지열이 있다면서 그 다음에 누가 봐야돼요 예수님. 예수님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을 찾아야돼요 그죠 그럼 예수님 와있어 근데 이만 시 씨가 자기가 이야기할 때뭐라그 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누구, 누가 내, 내 안에 와있다 그랬어요 예수는 영이 신령한 체로 음. 그죠? 진리의 성령이 음. 그러면서 또 자기는 새요한이야 음. 그러면서 또 한번 볼게요. 자 어디 보냐면 275개전. 네. 이 책에 기록된 글이 있죠. 말씀에서 가감하는 것은 생명과 거룩한 성을 참여하지 못하고 이 책에 기록된 성을 관는것시라고하였다 그 모든 것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속도를 보실 것이라고 하셨다. 행군은 하나님과 흔한 성경 앞에서 스스로 판단했는지에 관해다 이기 계시는 왜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그렇게 오시면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성명을 상당히 성명을, 성명을 궁금해서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1시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1시 오셨... 오셨어요? 오셨어안 오셨어요?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죠? 아, 아, 아, 아. 그죠몇초 있으면 오셨다 그러고 여기 아, 어제 봤던 것처럼 거기는 왔다 그러고 네. 그 여기는안 왔다 그러고 근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 이쪽에서이 말하고 저쪽에서저 말하고. 자기가 새 요한이라고 그랬다가, 분명히, 그, 기, 그, 제립 때는, 길레비 사전 유제일 정막성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준 거예요. 그럼 길레비 사전에 가면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고 다시 이야기해요. 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됐다가, 새 요한이 됐다가, 아빠 목사님 할때두 증인도 됐다가, 진리의 성령도 됐다가, 보혜사도 됐다가, 음. 또 여기서는 예수님 왔다 그러고, 여기서는 아직 예수님 이오시지 않았어. 음.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정체가 뭐냐? 정말로 이 사람한테 성령이 계실까? 예수님이 이 사람 안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예수님이? 그러면 이 신천지 말대로 하냐 고 자신은 세요하냐? 세요하는 결국은 누구를 누가 오냐 고럼 비켜나야 돼. 예수님이 오면 비켜나야 돼. 그렇죠? 세례요한이 길례비 사자 예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으니까 배도로에서 지옥 간다면서 그렇죠? 그렇게 없죠 예. 네. 그러면 이 신천지 이만희씨 말대로 하냐 고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 아닌 거야. 그죠? 그럼 또 다른 곳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야 돼. 신천지에 있으면 안 돼. 그래야 안 돼. 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대로 하냐 보면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이책에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지금 여기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음. 그러니까 이걸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가 아닌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다 읽어보면 더, 더 선명하게 나오는데 음. 네. 지금 자기가 와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란의 종들을 통해서 14만 4천을 모으고 그래서 세섯들을 왕로로 대하는 역할이에요 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때 전혀 안 맞는 내용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자 네. 계속 한번 이 책의 증거는 거기서 또 읽어볼게요. 이 책의 증거는 참여, 이전에 님께서 실학 도을고 하셨다. 서고 하셨다. 예수다이하셨책예수님 예수님께서 펼치기 전을는이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을 떼어 보고셨다으수님께 모든 학 설명을 써왔다고 하셨다. 예이님께을 써왔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을다고께서 오늘 때을최왔다고 하셨다. 예고성령을신고지셨다 예수님께서 고이 책의 예수과실체를증거 하셨다. 예수님께서 신학 설명을 사에 하셨다. 예수님께서 실학 설명을 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실학 설명을 다예수서실고다서하예수 보면 자, 이고하 이긴, 이긴 이만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자기 말을 하면.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되겠어요? 예수 네. 그죠? 자신들의 말이, 지금 점점 이제 책을, 보일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자기가 쓴 책에 이쪽이 어제 보고, 오늘 보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로 전장 결론. 결론 부분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자. 네. 바로 옆. 여왕계시로기에서성보들은 전문자를 교육한 으로 전장한 공이치를으로는입장시 하나님께서 하게보시속해시가 하나님의 예천사에을 경절해 주십니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대 하나님고하나님나라사이게 된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 고오시면 주님은 을 기록된 말씀을 지킨 자 구름이 뭐예요? 진짜 구름이 아니고 신천지에서 뭐라 그래요? 오빠 영어 진짜 영이야, 영어 영? 예, 신천지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네. 영어로. 네. 그면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네. 그죠? 요한계시록 예언과 실상을 보고 믿고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함께 하신다. 네. 그면 지금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예언과 실상을 보고 믿고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네. 지금. 이만희씨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보고 예언을 보고 실상을 보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안에 지금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 말로는 아까 여기 2 2장에서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야 아직 안 오셨어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또 이미 왔어 신천지 안에 있어 그러면 이만희씨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세우 아니고 이긴 자니까 예수님이 신천지에 또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예수님 누굴까? 모르는 거야. 그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말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예. 여 성도가 성경을 상고하는 그게 있죠. 영생 참하는 자가 네. 그가 보내신 자를 찾아서 영생을 얻기 하여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찾아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목적, 또 공부하는 목적 그것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가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지,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근데 나중에 또볼수 있겠지만 다른 곳에 냐면또 다른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지 h 보시면 천지창조 하나님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천지창조 하나님은 아덤범죄의 육창의 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입증하셨고, 그 결론은 육창의 은 이왕 지시며 이성치동을 해결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가신 은 작별해 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우 죄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기 해 놓고, 오늘날 다시 강림하셔 사단을 잡아버리고, 하나님 나일을범위 같이 회복하시고 오늘도 하 예, 거기까지. 이것도 보게 되시면 오늘날 다시 강림하시오. 그어요 그죠? 다시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네.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단을 가두고 하나님 나라를 본래와 같이 회복하시니 곧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다. 그가니까 어제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오늘도 이제 지금 공부하고 진행 중에 있지만 보니까 어 말이 자꾸 어요 바뀌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한 말이 자기를 누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못한 거예요. 게시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인지 세 요한인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음. 여기저기 다 보면 다 틀리다는 거 그럼 거기에가 정말 진리가 있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진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음. 뭐 어떻게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정말 맞다라고, 어, 성취, 자신이 뭐소화 어? 짐승을 잡아놓고 자기가 그걸 보고 들은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잠시 혼인잠치 집에 소화 짐승이 있어야 돼요그 소화 짐승이 뭔지 배웠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신천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신 이쓴 자기가 보혜사 계시를 받아서 썼다라고 말하는이 천지 창조를 보니 음. 여기서는 왔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안 왔다고, 자기 여기서는 세우안이다고예수는 아직 안 왔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정말로 계시 받아서 쓴거냐까 한 번쯤 내가 어제도 과목해서 이야기하지만 한번 보자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정말, 말이, 정말 흥량적이냐 많이 음. 오류가 없냐가 어때요? 음. 내가 보니 그래도 어찌 좀 보니까 틀린 것 같지? 이상한 것 같지요? 문장적으로? 문장적으로? 그럼 아직도 믿어요? 미만이씨가 정말로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보혜사가 함께하고 그가 예수님이고, 또구원 그 자라는 것을 믿어. 네. 자, 우리가 이제 또볼 텐데, 지금 14만 4천이 모아진 다음에, 지금 이제 신천지에서 사는 것이 뭐냐면,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네. 지금, 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인 14만 4천이 영이 내려오지 않는 것은, 네.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양이 다 14만 4천이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죠? 네. 네. 자, 예. 네. 먼저 여기,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전쟁에서 거기 있죠 4페이지, 이 전쟁에서 뒤로 주면. 그리 또 다른데. 아, 이단점에하나를은다 네. 성당, 예수 고거 보면 예, 뭐 신천지에서 말하는 구원론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 어떻게 천국에 속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말하니까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 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야기에요 선천교회가, 선천교회라는 가교회 것은 지금 기존 기독교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거기 나와서 어디 가는 거 네. 거기가 어디예요? 신천지잖아요. 그죠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 성경이 약속한 목자, 그 약속한 목자가 누구예요? 자기들 말하는 이만이잖아요. 그죠 에, 성전과 신학교를 찾아 그와 하나 되어야만 구원을 얻으며 네. 네. 그리고 열두 지파의 소속되어 천국에 들어가요. 네. 그럼 지금 신천지에 간 사람은 열두 지파의 소속됐어요, 안 됐어요? 안된 사람이 있어요? 됐습니다. 다 됐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성경 약속한 목자를 찾아서 성경 배우자 말씀들었잖아요 그럼 구원 받아야 되고, 쭉 가야 되고. 그죠? 자, 또한번 볼게요. 90, 아, 71페이지. 자, 71페이지. 어, 그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게 있다는 것. 그는 성경의 예언 성취하는 게 없지, 그수사하게 증거하는 것. 네 계속 네서3지다가 오늘 네, 공예이도보면공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예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약속한 목자한테 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죠 응. 이게 구원을 얻냐? 신체대서 말하요 응. 아까 4페이지에 대서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천국에 가고 72피사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라고 했을 때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약속한 목자가 와서 가르치되 그 약속한 목자에게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라 이야기해요 응. 그죠? 또 96페이지 한번 봐 응. 어제도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는? 예. 네. 마지막 때는? 배신에... 약속한 목자자를 찾아 영생과 천국을 얻을 다 이긴 자가 생들하나님서시는다 예, 예수도 보면 마지막 때 지금 제림 때죠. 음. 제림 때는 신약이 약속한 목자 이긴 자를 찾아야 음. 이긴 자 찾았잖아요. 음. 그렇죠? 이긴 자는 누구예요? 이만희 씨죠. 이만희 씨를 찾아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과 천국을 얻었다는 것은 이만희를 찾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어디 백성인가? 영생과 천국을 얻었으니까죠. 음. 그러면서 동시에 또 여기서 뭐냐면 이긴 자가 있는 성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신다 그랬어요. 이긴 자가 있는 성자는 시온산에는 신천지에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음. 그죠?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예수님 아까는 또 우리가 봐도 여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 음. 그죠? 그런데 얘기는또 왔어 그리고 신천지 안에 있어 그럼 신천지 안에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예수님이야 음. 그죠? 음. 그이만씨가 이긴 자라고 하지도 않죠 어, 그렇잖아 그러면 그 이긴 자 말고 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도 누구고 1점. 네. 음. 천경청에서는 1 하자. 장 어린양이 있다잖아요 네. 네. 22장에는 2슨4월 발하잖아요. 네. 객님은가거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게시록은 뭐냐면 게시록이 언제 쓰여져요? 언제 쓰여다는 알아요? 2000.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정확히 98년 100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누가 쓰냐면 사도 여왕이 있었잖아요. <웃음> 근데 사도 여왕이 쓰여지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들어봤어요. 핍박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로마는 곧 황제고 황제는 곧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어 그래서 누구한테 경배해야 되면 로마 황제한테 경배해야 되고 숨겨야 돼. 고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살아있는 사람한테 경배하면 되나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겠어? 핍박이 오겠죠. 핍박이 오는 가운데 실사람을 계속 사도의 원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자, 너희들이 지금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어린 양으로 말면 깨끗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뭐라? 인내하고 참으라. 음. 그러니까 요한계시로 2 2장에 보면 주예수 어서오시옵소서 어서 그잖아요 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결국은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에서 죽음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수 있기 때문에 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라고요. 신천지는 지금 신천지 안에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 있잖아요. 이긴 자고 천국이에요. 그냥. 그죠? 아직 신이나 합의지만안 이루어졌죠. 근데 거기에는 뭐있어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사고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 음. 신천지에서 다니는 학생 청년들하고 대화해 봤지만 기쁨이 있냐? 아냐 니고민을갈등이 음. 어제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초기에갈수 있겠냐? 14만 4천이 내한테 내려와서 내가 순교자 영이 내한테 들어와서 음. 내가 양으로서 영원히 살수 있겠냐? 확신이 없는 거야요 음. 그때가 돼 봐야 돼 그죠? 음. 그때가 돼 봐야 내가 양인지 영수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긴 자만 찾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십상4사이 넘어버리니까 뭐라고 해야돼요또 말을 바꾼다 음. 그리고 분명히 이서로 이긴, 이긴 자가 있는 성전에 누가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어요 음.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물어봐야지 음. 자 그리고 계속 한번 볼게요. 1 6 2페이지 한번 봐 네. 따라서 기독교 세계 안에는 거두죠. 따라서 네. 기독교 세계 안에는 하나님말씀하는 성도들과 마주 대 먼저 드립다이두 우리 중 일부 분나은 여러 수수께끼나고자하는 제대로 반게되는 것이 언제인지 르겠습니다 일단 말씀이 시가 부러진 이십 경라는 것은 그가가 떨어지고 추수되고 그렇게 결국에도 예 네, 자 지금이 이만 씨가 낙팔 불었죠 네. 마지막 때죠. 일곱째 낙팔, 일곱째 낙팔을 보니까 추수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추수해요안요 네. 추수하잖아요. 네. 그죠? 기독교 세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성도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마 마귀의 교류로 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독교 세계하는 것 지금 교회를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 말씀으로 난 성도도 있고 누구의 말로? 마귀의 교리로난 자들도 있어요 근데 추수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알곡 성도나 하나님의 나라로 추수야 가요 음. 그렇죠? 교회 안에서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알곡 성도잖아요 신천지에서 지금 추수 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알곡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알곡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역할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아, 알곡 성도들을 데리고 가니까 추수 때 r i b l e Haniba choose there, Koyan in the Saram de Chungay, 들 a n a n Masmel c a t 천사 추수 a v a i c o w a 천 k i Kodri c 가 t u in Tatu 천 n t 들 e 지 e c h o 신천지인에가 two 에가 o two two 추수에 가 w o 추수에 가 w o two two 이 w o two 이 말씀이 있 o two two two two two two two two two t 네. 그러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추수 때는 말씀의 씨가 뿌려진 예수 교회라는 밭도 그 밭을 갖고 온 목자들도 또 추수되어 가지 못한 밭에 남아있는 교회들도 모두 심판받아 끝나게 된다. 응. 그래서 심판받아 끝나게 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아니지. 심판받아 끝나는게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러니까 그이 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응. 네. 그러면 알곡성도들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축적이니까 가라니까 필요없어. 그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미 갔어. 그러면, 자, 지금까지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이긴 자 있는 곳으로 갖고, 이 사람들은 말씀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자, 163페이지 보면, 네. 어 여기서부터 봅다 자, 지금, 마지막 낙발소리가 불렸어야안불졌어요 신천지에서 말할 때. 음, 음. 그이 불렸죠. 그러면 순교자 영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요. 일이 일어나야 돼. 음. 그래, 안 그래요? 음. 우리 믿는 육체도 뭐하고? 음. 변화하여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된다. 음. 그죠? 그러면 마지막 낙화를 불렸어. 그리고 추수 때가 됐어. 알곡성도들이 신천지로 옮겨졌어. 음. 그리고 14만 4천이 찼어요. 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음. 보니까. 순교자 형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야 돼. 음. 그 일이 일어나야 돼. 지금 음. 그죠. 그리고 우리 믿는 육체도 뭐 해야 돼? 변화돼야 돼. 어떤 몸으로? 썼지 아니할 몸으로.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음. 음. 음.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열두 사도로 변화된 육체들과 하나가 되어 열정,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거야 음. 그 심판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음. 근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 뭐가 보세요? 말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 음. 알곡 성도라고. 음. 근데 알곡 성도 중에 또 뭐가 있다고? 양과 염소가 있다라는 거. 음. 그죠? 그럼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음. 그리고 지금 대기로 갔으니까 마지막 낙발이 불렸으니까 음. 지금 순교자 영들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고우리 육체도 변화, 대한테 변화됐어요? 음. 음. 안 됐잖아. 음. 진짜의 각자 속이는 거, 속이는 거. 자기들 데리고 가려고. 음. 제가 어저께 이야기 했잖아요. 왜 비유풀이를 하냐. 음. 결국은 자신이 두 번째가 되려고. 음. 자, 281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웃음> 2이 네, 80페이지. 또0 0 0년전미0 0 0년전예서0 0 0년전예년께0께서서1 0 예심께서. 서 1000년 전예심께지 1000년 전 예심께서. 1000년 전 예심께서. 1000년 전 예심께서. 1000년 전 예심께서. 1 0 0심께서전 예심께서. 1000년 전 예심께서. 1000년 전 예심께서. 1000년 전심께서1 0 예 네. 네. 그래서 보면 먼저 이야기하면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씨를 뿌렸어요 그죠? 밭에 두 가지 씨를 뿌렸어요 음. 그죠? 한 가지는 예수님이 뿌렸고 한 가지는 마귀가 뿌렸잖아요 근데초수 때까지는 예수님이 뿌린 씨도 잘하고 마귀가 씨는 뿌린다고 잘한다는 라 거예요 음. 근데그 중에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음. 이것을 아까로 말하면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알곡성도잖아요 음. 그죠? 이들이 누구다고?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음. 네. 그렇죠? 그럼, 천국의 아들들인데, 네. 양이, 염소가 될수 있어요, 어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갔어. 근데, 갑자기, 그 중에서, 지금 누구 말을 계속 들었는데, 이긴 자 말을 듣고 있었잖아, 요 신천지에서. 그서 가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가서, 이미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곡성도 하고 천국의 아들들을 데리고 갔어. 그죠그 네. 안에서 누구 말을 계속 들었어요? 이긴자가 가르친 걸 계속 들었잖아요 음. 근데 이긴자의 말을 듣는 가운데서 어떻게 됐냐면 천국의 아들들로 갔다가 갑자기 뭐하고 뭐하나 양하고 염소를 나누자져 버렸어요 음. 그 이긴자가 전한 건 도대체 뭘까요? 왜 천국의 아들들이 갔는데 갑자기 이긴자가 전한 거기 이긴자에게 오냐 그러면 구원을 얻고 천국배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계속 전했을 건데 갑자기 천국의 아들들이 지옥의 아들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양과 염소 공유 기준은 뭐? 그쪽을 해야죠 그다음에 어 하나님께서 한 대연에 그러나 그다음에 자택가지고 씨를 주고 씨를 사람들은 신생하셨다. 만 이만 씨중는 신랑이 택한 목자는 신랑의 씨를 받아 아들을 낳는 신부고 이 신부에게 전하는 있는 성모님이 하시는 예수도 보면 자 하나님은 씨를 주는 신랑이요. 음. 그다음 택한 목자는 신랑이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는 역할이야. 그래서 택한 목장은 이만 씨잖아요. 이만 씨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신랑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아서 자녀를 낳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이만희 씨를 통해서 누가 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구에게서 누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갔는데 이만희 씨를 통해서 들었는데 뭐가 되어버려? 염수가 되어버린다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맞잖아요. 음. 음. 음. 음. 음. 이게 됐어요? 음. 289페이지도 한번 펴보세요. 네. 거기 보면, 네. 여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씨로. 네. 하나님의 씨로. 네. 네. 즉, 이 하나님의 씨로 받은, 사람의 씨를 받은 사람이 태크목, 태크목자다라고 보면 봤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씨를 가지고, 성도 아이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 그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논리대로 하냐 그러면 신천지가 모든 사람들은 어디 가야 돼? 천국, 천국 가야죠. 14만 4천이 넘었으니까 이제 14만 4천이 찼으면 찼을 때 누가 내려와야 돼? 음, 음. 순교자 1 3만 4천도 내려와야 되고 그죠? 네. 그래서 신일합일체가 돼야 돼. 순교자 1 3만 4천이 내려와서 신일합일 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음. 땅에서 14만 4천을 모으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늘의 순교자의 1 4 4 0 0 영이, 육지, 영은 뭘 들었어요? 6? 육을 들었었잖아요. 응. 하늘의, 이거 안 배웠어요? 하늘의 그 주기동원에서 하늘에 뭐가 이루어진 음, 거죠? 거죠? 땅에서도 음.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영계가 창조가 됐잖아요. 그기 음. 중에 1 4 4 0의 순교자 영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육, 이 땅에도 뭘 만들어야 돼요? 1 4 4 0의 영이 들어갈 육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신천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 이 천국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뭐 해야 되냐면 14만 4천이 딱 차는 순간에 순교자의 14만 4천이 신천 성도들 속에 딱 들어가지고 원은 살아야 돼. 음. 음. 근데 지금 불에 안 들어요. 음. 안 그러잖아. 음.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나팔이불리면 순교자의 영들이 뭘로 보낸다고? 신령한 존재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도 육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변화된다고. 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음. 안일어나요 291페이지도 네. 한번 펴보세요 그 291페이지보면 추수 때 거기 있죠. 네, 네 거기 한번 봐보세요 천사들은 음, 그 부류의 천사들 누구를 추수하여 버려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말씀하십니다 네, 도 분명히 누구를 추수해가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쓰고 있는 알곱 성도로 가잖아요 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없어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가라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속에서 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 말씀이 있는 자들이 추수해 갔고 자, 그 밑에 제 얘기 보면 예수 교회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네. 교회는 네. 추수 되어 가야 구원을 는 추수 되어 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 추수 되어 간 사람이 구원 받은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그 반복되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밑에 가면 그렇지. 그러면 알곡 성도를 추수하여 모은 하나님 국가는 어디인가? 모것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신 시원사입니다. 지금 시원산이죠 그죠? 네. 알곡 성도를 모아가는 국가는 어디다? 시원산이시원산 신천지. 그게 누가 있다고? 하나님과 예수님도 계신데. 응. 네. 그럼 신천지에 있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구나.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 거야. 음.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찾아요? 시인들 실제로는 시인들 어떻게 찾아 실제로는 시온산은 어떻게 찾는다라는 게.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성경에서 언급하면은. 네. 이 순차는 그 틀면 이제 어떻게, 어떻게 차려... 이제 그것은 이제, 오,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가는 모르겠는데, 네.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수 있는데, 네. 저게 허락된 시간이 될수있는가는 모르겠어요. 네. 아... 네. 그래서 지금 이들의말대때 하냐 그러면 많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들의 말이 틀리는 게 맞는 게 없어요. 네. 아까 그 얘기도 마트 53장, 한번 마태봉 13장 30절도 한번 찾아보요 십자란 분들도 봤어요. 추수 때 추수 때 내가 때을 가라지는 먼저 보고 사음고 네. 예, 요예 여기서 보면 자 추수 때요. 추수에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수꾼들에게 네. 가라지는 어떻게 하고? 네.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추수꾼들이 해야 될게 뭐야? 가라지를 묶어갖고 뭐는 불사르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모아서 내 곡반, 그렇 그렇게 넣어야 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라지들을 묶어갖고 뭐하고 불사르게 데어주고그다 음. 추수 그알고곡식들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빼버려요. 음. 자. 하... 그다음에... 그 다음에 292페이지도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 중간에 어 지금까지 그있 네. 죠 출국해 네. 여기서도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시로나 안국 성도는 추수 때 어디로 총국 국관으로 추수되어 네. 네. 간다. 그 국... 천국 곳관 어디냐? 세노래를 부르는 시온산. 음. 시온산이 원래는 천국 곳관이다라는 거야. 음. 말곡성도들만 있는. 예. 음. 네. 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잖아요. 그죠? 음. 그럼 거기에는 염소가 있으면 돼요안 돼. 천국 안 돼? 안, 안 되지. 이게 말씀 있는 사람이만 데리고 왔는데.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그, 아까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의 아들들이라고 계속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사람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또 나왔어. 근데 그 안에 양, 염소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그 근데 성생님이말하 그거는 뭐그 네. 네.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다본 다음에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염소가 뭔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음. 네. 그 다음에 신천지가 말하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 1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영적세 이스라엘 있죠. 네. 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영적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서이 땅을 창조하나라니다이나라 영적세 이스라엘은 이전 나라의 영적세 이스라엘의 왕교시 6장 연도를 성이 받아 끝나수님과 천사들이 여왕교시 7장 받친 모 3만4천 년을 이치고공신년동 풍미에 매우 조합다 이에도 네, 지금 지금 신천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나라 창조했잖아요. 열두 지파를 통해서 창조한 나라. 그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사사 네, 여기서도 보면 알곡 순도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과 믿음과 행함이 장승한 자의 불량이 이른 자가 있잖아요이 음.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 국관에도 같고 음. 신천지에서 배우는 것이 지, 신, 행이잖아요. 음. 그죠? 지식도 있고, 음. 그죠? 말씀도 있고, 음. 신, 믿음도 있고, 행, 음. 행함도 있어요. 음. 완벽하잖아요. 알곡성도가. 음. 여기서 자기들 말하는 거. 음. 음. 그죠?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천지에 간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백성이니까 하늘님 나라 가야 되고 수레자 영이 자신들의 말하면신이라비지않이루져야 되는 거야 음. 그게 마땅하잖아 근데 지금 뭐가 모로 나온다고? 난과 영수 그죠? 근데 내가 양인지 양수인지 아직도 몰라 음. 근데 신천지에서는 추수꾼 천사들이 와가지고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뭐다고 데리고 왔다고? 알곡성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내라 음. 내가, 뭐, 내가 양인지 영수인지 모른다는 라 것은 그러면 결국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천사, 천사, 천사의 천사 영이 와 있는 추수꾼들이 잘못됐거나 음. 이 얘들이 말하고 있는 가진 것이 잘못될 거나요뭔가가 음. 잘못되긴 잘못된 것 같아요 음. 음. 자그 밑에서 계속 읽어볼게요 <목소리>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서 그만 읽어본 다음에터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책도를 가서 의미하시는 것도 중심 을 꾸리는 것도 그리고 그 의미를 쪼신시는 것도 그리 명점 창조하고 니다 이것과 십삼을 했지만, 요신부탁일정입니 그래서 하나님보좌께서 생명에 그명지말씀신그하나님고 생명나무 열매. 그죠? 음. 이 생명나무 열매가 나무가될수 있어요. 네, 걔뭐 신천지에서 가르치기에기는진리와비진리가 뭐 섞이면 소악나무가 되니까 저희 조화 같은 목사님가서 말씀 듣지 말라 한다. 음. 자 그러면서 이들은 거기 있죠자 네. 네. 그다음 천년성도 한번 읽어 볼게요. 예상 네, 잡보세요 지금 신천지 에 사는 것이 뭐냐면 수수꾼들이 알곡 성도들을 모아서 네. 하나님의 곡간에 집어 넣어요. 그죠1 4만4천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그게 나라 창조잖아요, 지금. 영적 세이스알이 창조된 후에는 그죠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순교한 영들과 또진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받자면 곧 요한계시록 17장과 14장에서 본이땅1 열두 집과 14만 4천 명이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일이 있어야 돼. 음. 지금 어디에서? 음. 신천지에서 지금 있어야 돼요. 음. 음. 나라가 창조됐고 14만 4천 이 찾고 음.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하나님과 음. 예수님과 14만 4천 의영이 내려와서 지금 이 땅에서 뭐해야 돼? 왕노로 타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그근데 지금. 음. 지금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14만 4천은 절대로 안될거예 음. 처음에는 14만 4천이 차면 일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음. 근데 14만 4천이 차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그 중에 뭐가 뭐, 뭐가 있다? 양과 염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양이 되려고 뭐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아까 봤던 알곡성, 이미 알곡성도로서 말씀과 믿음과 행함이 장성한 분량의 이른자들을 추수해 갔어. 음. 더 뭐가 부족해? 음. 그죠? 부족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찾는 그 14만 사체 있었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천연통 왕로로 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음. 근데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직도 안 찼다 그랬잖아요. 음. 음. 자, 그 다음 119페이지도 한번 가보세요. 네, 119페이지 천연성 안에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성 안에는 계시 14장 말씀하신 연계에 속한 성새 이스라엘의 보좌를 지은 분을 석재한다. 이 천년 기간을 만족하는 기간이 그리스도께서 시는니다이시기에 사람이 생각하는 아처럼 비로다. 네, 계속 됩니다 이상은 아담 몸지고 여신이 함께서 식당을 짓는 을 연기한 뒤어신을 붙이는 천국 기간이 생긴다. 네, 지금 보세요. 천년성 안에는 그죠? 천년성 안에 영계시 14장 말씀 같이 영계에 천국 거룩한 성새 루살렘의 보좌와 결이 내려와 함께해 음, 그죠? 그리고 이 천국 기, 청년 기간 동안에는 예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돼야 돼. 음. 수명이 길고, 그 다음에 신인합일체의 천국이 이 땅에서 창조가 돼야 돼. 음. 순교장이 내려와야 된다고. 다 샀으니까. 음.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양들을 십상만 사체를 모아야 된다는 거야. 음. 도대체 모르겠어, 나는. 이걸 반고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음,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냐, 정말로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냐,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 그만하고 우리 갈수 있습니다. 음, 그거 들으 네. 자, 아까 양가 연설을 나잖아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만 더 볼게요. 네, 네. 자, 예리 아, 그몇 페이지냐면. 3 0 a s a c h i c 가 e n I was a c h 자 c k e n I was a c h i c 우리 같은 석독자와 양수 같은 자짓이라면 생이 예를 들을 수 있거나 양수 같은 성도의 예를 들으세 여기서 보면 참성도는 양이라고 네. 거짓 신앙이를 가르쳐서 염소라고 랬잖아요근데 아까 데리고 간 사람들이 알곡신 성도였어요 아니면 거짓 신앙인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신천지에서 데리고 간 사람 다 알곡신 성도였고 말씀을 가진 자였고 그 다음에 천국의 아들들여 요근데그 네. 사람들이 다 양이잖아요 참성도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 말들 하면 네, 그 사람은 거짓 신앙인들을 데리고 간게 아닙니까 네. 염소가 있을 수있어 없어요 이 양과 염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원래 기존 교회 신천지에서 말하는 아까 기존 교회에서 누가 있고 예수님이 전한 씨를 받아먹은 사람이 있고 가라지,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양은 예수님 말씀 받고 자란 자들이 참신앙이고 음. 거짓 사람들은 사단의 말을 잘 먹고 자란 사람들이야 음. 교회 안에 그죠? 렇 근데 그 염소를 거짓 신앙인들추출에해간게 아니다고 참성도를 시전에서 충고국관에 넣었다고 근데 신천지에서 뭐요 천성도를 데리고 간 양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거에요? 응. 그 그렇죠? 말이 맞지 않다는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만 볼게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뭐냐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마태복 음 25장 자 31절 32절 33절 한번 봐보세요 각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 함께 얻다 자기 영광의 문제 얻지르는 모든 인제를 각해 보고 각각 분별하기를 각자가 양가 염소로 분별하는 것 같이 하라. 삼십삼 절. 양가 염소로 분별하는. 네. 있겠지. 자 보세요. 신천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일곱째 나팔이 불어요. 그죠? 마지막 나팔이에요. 신천 그 그러니까 이만씨가 불어요. 그러면 추수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양가 염소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음. 그죠? 그리고 또 신천지는 예수님이 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아직 안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음. 그죠?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 음흠. 예수님이잖아요. 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음. 그죠? 예수님이 오게 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해요. 음. 그죠? 그리고 이, 이, 모, 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그, 양과 염소를 교회 안에서 구분하는가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성경이 보나 어, 그렇죠. 음. 그럼 이거는 구하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추수된 다 아니에요? 추수된 게 아니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 뭐냐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음... 그래서 자, 보세요. 46절 한번읽세요니다 46절. 저희는 영벌에, 있는 영정이 들어가는 에요 네. 자, 그들은 누구예요? 염소로 영벌에. 어.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팔을 불어서 추수하고 또그 뭐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는 것이 뭐냐면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계속하기 위해서. 음. 제림 때는 왜 오시냐. 음.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염소는 어디에? 영벌에. 음. 의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영생에삼게하려서심판하기 위해서. 음.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모든 인정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고 예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는 거. 그 구분해서 음. 안 믿는 자는 거짓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고 영거래 음. 의인들은 영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보다 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모하며 음. 뭐 영세가 필요합니다 음.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어, 보여달라고보여줬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음. 근데 우리가 지금 천지창조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만희씨가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확인 했지만 다 이쪽에서는 이만희 저쪽에서는 저 말하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가 금방 계속해서 봤지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음. 거짓말하고 있는 내 진리가 있겠냐고 내 구원이 있겠냐고 음. 결국 이만씨가 자기가 세이완도 하나님이었고 예수님도 되고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우선이에요 우선 음. 내가 구원자다 결국 자신한테 와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음. 음. 그죠? 자신한테 와야 구원 얻는다고 했잖아요 음. 천국 백성이 되고 그말 믿고 갔어 음. 음.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했어 근데 분이 있다? 없다? 어? 없다. 여기 남은 인생 보낼 거예요? 이사람에서이 사람 이때 내전 인생을 걸고 이 사람 이때 들어가지겠나고 앞으로 10년에 또 양이 될수 있을까? 염소가 될수 있을까? 모르잖아. 그죠? 뭔지 알아? 14만 살쯤 내려와야 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성도들이 데려가는데 14만 살쯤이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이미 어야 돼. 음. 천년성이 이미 해야 돼. 그죠? 음. 근데 안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음.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절대로 14만 4천 안 이루어지고 순도자 영이 내려오는 일도 없을 것이며 내가 죽지 않고 영혼이 사는 일도 없을 것이며 음. 왜? 거짓말이 될까? 음. 음. 아직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거기? 가고 싶어요? 음. 네? 음. 네. 그죠. 여러분 네. 보면 볼수록 그렇다. 걔들이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31장 27에서 네.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꾸린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라는 거 지금. 그 배웠어요. 그 사람의 씨는 그뭐 뭐냐면 찾아볼게요. 이제. <웃음> 제가 어제 찾아났는데 요새 사람의 시, 짐승의 시, 그 나온 게 어디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찾았는데 1불이면 10불이면 1불이면 100불이면 1 0이지 100불이면 1이지1 0 0이면1 0 0이지0이면페이지 아, 거기는 있지 지금으로부터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지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에나시기사람 씨를 지이는로예 네. 지금 예레미3 1장2 7 절에 보면 사람의 씨하고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이다라고 해갖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그랬어요 초림 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초림 이루어진다 그죠 자그 다음에 사당의 씨는 그 밑에 하면, 제 밑에 하나님 씨는 인씨그 네. 다음에 아주 짐승의 씨는 마귀의 씨 그죠? 사람의 씨는 누구? 아, 하나님의 아, 씨고 응. 짐승의 씨는 마귀의 씨 응.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말씀이니까 응. 사람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응. 짐승의 씨라는 것은 마귀의 말이잖아요 이 마귀의 그 짐승의 씨는 누가 그려요갈아지니까 아. 결국 마귀가 풀이죠 응. 자, 성경책 한번 볼까요? 예리미야 31장 27장 여호와께서 가르치게 보라, 내가 사람이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이가 지에 뿌리나리니. 음.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잖아요. 네. 누가 뿌려? 여호와. 네. 하나님이 뿌리잖아요. 네. 그럼 이들의 말들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음. 사단의 말도 누가 한다는가? 여호와님께서, 하나그죠 음. 하나님을 뭘로끄는가? 사람. 음? 하나님께서 어느 날을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어느 짓나 기분 나쁘니까 마귀씨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는 뭘, 항상 뭐만 나와요? 진리만 나오잖아요. 그죠? 음. 근데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고 싶은 말만 꼽아서 쓰는 거야. 음. 왜 그런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요? 결국은 비오프리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냐고.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것을 거짓말을 가르치 28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그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28절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제 네. 호세다 선수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원자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처럼 바을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가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면 또 불구하고 지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징계해요. 찢지로 그런데 나중에 이 27주, 2 8절 만에 먹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는 것처럼 다시 그들을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만희 음. 씨는 자기가 기존 교회가 초보의 도를 가지고 있고 음. 자신들이, 뭐야 초보도를 뛰어넘은 장승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 음. 그러면서 자기들이 반복해서 가르친 것만 가르쳐서 자기들이 성경에 통달했다라고 말하잖아 근데 지금까지 신천지에서 배웠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배우고 있을 뿐이잖아 다른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잖아 성령님을 통달한다는 거죠 그죠? 음. 그 모든 성경 어디를 보든지 내가 읽으면 깨달아져야지 깨달아져요 근데? 아니잖아 거기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았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지금 뭐본인는이도두고또어머니는 4년 이렇게 보는 병들은 언제나 진짜 몇 년이 있었어네 네, 그죠 몇 년이 됐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그것이 전부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요즘 는거기서 나와서 정말로 진리이시 예수님이었어요 네.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제자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만약에 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라 듣고 싶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긴 시간은 못하지만 찾아서 해줄 수도 있어요 이만의 음. 약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라죠 지금, 지때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요금금한금 있어요?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그렇죠.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응. 어디 계셨을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뭐라 그랬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요? 응. 천국에서뭐 하셨을까요? 응. 자, 요한복음 한번 계세요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네. 네, 1장 1절 신천지에서 많이 들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해. 네. 거기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되시며, 아니, 함께 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그래요. 그죠? 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1장부터 1, 1절부터 3절까지 봤는데, 지금 여기에는 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응? 둘에 대해서 응? 이야기해요? 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응.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있고 또 누가 있고, 응.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죠? 이 말씀도 그건 누구 고그다 하나님이. 응.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3의 일체에 대해서 배우셨다면서그 음. 그죠? 이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할까? 예수님. 예수님 근데 그 3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했다고? 지음받아였고 예수님도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자 하나님이 그세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같이 하신 거예요 음. 그죠? 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다가 자 14절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우리 가 오늘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진다 네. 영광이.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네. 그게 뭐요? 성탄 이상. 잖 응. 아기 예수 오신 거. 그걸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왜 오셨을까? 음, 성탄. 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라고 따진다라고 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아니에왜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사람 죄 없어도. 그렇지. 사람의 죄를 없애 주시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나요? 응. 근데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완벽할 수, 완전할 수 있을 까없까요 어? 없어요. 왜냐? 자, 고린도전서에도 보게되면 나오지만, 자, 우리가 죄를 지을때 영도 죽었도늑 죽었어요. 응. 그죠? 영은 언제 살까요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믿을 때. 예. 육은 어? 언제 살까요 그렇죠. 부활 이게 부활 때입니다. 그래서 영과 어, 육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요 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에요 성경이 계속 나와요 만약 알고 싶으면 나가 찾아줄 수 있어 음. 결국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야해서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장 20장, 2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 뭐냐 예수가 누구다라는 것 구원자 라는 것을 알게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뭐하게 하려고 영혼은 생명으로 없기 위해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냐 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주에서 음. 영생을 주시게 위해서 음. 그렇죠 음. 그럼요 자 지금 예수님은 부활 생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해 줄까요 음.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뭐하냐 그때 오게 되어집니 썩을 몸과 썩지 않냐는 몸. 지금 몸은 우리는 썩어요. 그죠? 근데 썩지 않냐는 몸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찾아볼까요? 네? 찾아볼까요? 괜찮은가요? 이렇게 찾아볼까요? 네. 네. 자 먼저 고린도 자 전서 15장 한번 봐보세요. 네. 네 3절 한번 볼래요? 네. 3절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먼저 나에게 전하여 마이 성동도에 시해서 우리 죄를 예언해 시고장사지는 거고 그고성 성남이 니다셨어요 네. 네. 그죠? 그러면서 5절부터 뭐냐 그럼 여러 사람들게 불렸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 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면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네 계속 읽어보세요 만 죽은 자 부활 없으그리스도가 다시 살짝 받으셨으니 네, 계속. 우리 네. 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고 안 부활한다고, 부활한다고.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15절도 한번 볼게요. 또 우리가 하나님 거짓증으로 발전되는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고 싶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주민들과 감사이하는것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웃음> <웃음> 자, 네, 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시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13절부터. 3 3 m b 이 s c u Tasaloga Tansa. Saja. c h 자자 s a n t 는 Please, I'm sorry. I'm sorry. 에 m sorry. I'm sorry. I'm s o r 자 y i 들 sorry. I'm sorry. I'm 그러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성경은 죽은 자들을 예수님을 자는 자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 그죠?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 자들로 하느님은 가어 되는 것이지. 예. 자, 예수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람들을 믿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는 자들. 결국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도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하고 온다고? 데리고 네. 온다고. 네. 그러면서, 자, 계속 볼게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로너게 이것을 말하니 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사망자들이 을적으로 복덕적절이 네, 그 다음에 16절도 볼게요. 예수 하나님과 천사장 리 하나님의 하자 예, 보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그죠? 예수 강림하세요. 그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예수 믿다가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는 거예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왜 우리 살아하는 자들 저희는 함께 공주로끌어올라 공지에서 좀 용접하게 하려면 그리하 우리가 항상 더격이있으리자 네. 여기서도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있다가 죽은 자들을 부활하고 만약에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 오시는데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항상, 응. 자, 예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주령영하게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겠네. 영원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응.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부활이요. 부원인 거예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부활은 기종 때에서 그들에게 가는 게 부활이 아니다 6그너 맞어 육장담 티비는 장자라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가 되는 동안 또한께살수 네, 자 예수도 보면 자절도 계속 시주 네. 예수도 보게 되 이야기하는 냐면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고 그 다음에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한다 못한다 아. 못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요? 구원이에요. 구그 구원.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자보도는석가며것고스러운 것으로 다시 가며한것다것가 이게 몸을 짚고 중심 몸이 다시 살아남은 우리 몸이 있으면 짚고 싶나 하는 의미입니다. 네. 이야기할 수있서 우리 부활은 뭐냐. 지금 썩어질 이 몸이 아니고 신령과 네.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 순교자의 십상만 사천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된 거예 순교자의 십상만 사천 영 우리 자매 순교자 영일것 같아요. 순교자 영이 지배하지 않을까. 엄청 어떻게. 그런데 그러니까 없는 분, 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신천지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데 예수께서 뭐요 내가 지금 이 몸을 썩은 몸이야. 근데 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했는건야 언제 예수이 다시 오실 때? 음. 그럼 어디가 정말로 매력 있고 소망이 있는가? 신천지가 매력 있고 소망이 있어. 여기가 소망이 있는 거야. 그렇죠야 자, 49절 한번 보실래요. 49절, 15절. 우리가 흑에 속한 자의 형상이로요 어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네. 자, 우리는 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네. 지금 이 몸은 흑에 속한 통상이야 근데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잇는다는 거예요. 언제? 몇 시, 5 0 때. 그러면서 51절, 52절 답변가 나팔 죽은 자들이 변화하나요? 네, 신초절 뭐 마지막 나팔이 구면 출소 때니까 기존 교회가 갖고 성도들 출소해 가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나팔 때 출소꾼들이 해야 될일이다는 거잖아요. 네. 신사들이. 근데이기서 뭐요? 마지막 나팔이 구면 네. 순식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변화돼요. 네. 52절에도 나팔 소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돼 네. 아까 네. 대살로미가 전세에서도 봤잖아요. 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돼서 하나님 영혼이 살게 되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 변화됩니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셨거 근데 여기서는 실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아직 안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추수꾼이 와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면 기존 교회에서 데리고 가서 천국 백성이들 이야기하는데, 또 보니까 양, 도 아니고 염소다는 거예 그러니, 나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제도 잠깐 봤지만,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계속 다니면서 다닌 것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구원자라는 것을 같이 치 있어요. 결국 그래서, 여왕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 신천지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유전 장막성전과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실상으로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여왕계시록 22장을 봤지만,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거지만, 근데 여기서 여왕계시록 21장, 22장은 뭐냐면, 예, 네, 자,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들이 나중에 그죠?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져 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핍박 때그 네. 성도들에게 이 핍박이지만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에 서 포기하지 마라. 네. 왜? 우리에게 나중에 뭐가?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곳 그러니까 22장 20절에 보면 아! 요한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고 싶시오 왜? 그날이 되면 내가 영원히 살수 있으니까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영한계시록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네.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헌신수없니어그 헌신하고 어,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을 배서 물러야겠냐. 여기에 실천지들은 뭐야? 장래 유전들을 배서 물러야겠다라고 얘하는데왜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좀 하잖아. 왜? 네. 예수 줄만 하잖아요. 예수는 도운자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있습니 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시 변화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니까 음. 그러니까 사도가 우리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 음. 그럼 지금 기존의 교회에서 뭘 전하는 거예요 음. 그렇죠 예수님대해서 전하잖아요 음. 그 예수 그리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데 음. 이만희 이 씨가 와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해요? 안 전하잖아요 자기말 하잖아요 나는 믿어야 되고 한 도와야 되고 그런데 자기 말 보고 책을 본 자기가 쓴 책을 보니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기시음이말저대저 말하면 거짓말이니까 맞지도 않고 응. 네.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거 봤지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응. 응. 살아가는 모습이 안에서 응. 아 정말 살았 엄마가 왜 니다 그럴 수 있어 바보같이 그러면 안되고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목회장이 뭐 나의 책임일 수도 있을 수 있어 그죠? 다르게 못가르쳐서 네. 바보같은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중요한건 이제 거의 거짓말이 나는거 알았잖아 그죠? 그럼 안가면 거야. 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 응? 실수를 듣고 일어나면 되잖아 기회되면 응? 소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가르쳐줄 경우는 언제든지 있어요 제가 응. 네. 지금 뭐 시간이 가거는 중요하잖아 목사님도 어, 목회자가 되기 전에 많이 실수도 했고 목회자가 뭐 되고도 실수한 적도 있고, 그러신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나 네. 네, 알았으니까, 엄마랑 아빠랑, 어, 그곳에 이제 가지 말고, 그곳에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면, 어, 또, 모르겠니 목사님 지도를 받아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만나서, 감사. 네. 네. 네. 목사님,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 하실 겁니다. 저, 네, 기도 네.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픔을 듣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시지않는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후회스러울 수 있고 참 바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아이가 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 안에서 묻고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없어서 이제는 다시는 어둠의 권세 거짓과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느냐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쓰며 기도했던 엄마, 아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랑하는 은혜를 <놀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쁜 일만, 즐거운 일들만, 감사하는 일들만 더욱더 많아지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앞날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고하셨습니다 아멘 다